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현재 비밀의 여자는 악당 주에라가 다시 주도권을 잡고 있음에 보는 시청자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정겨울이 현명하게 대처하면서 즐겁게 볼수 있는 시원한 내용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같이 조금만 참고 기다려보면 좋겠습니다. 곧 어마어마한 주에라의 범죄가 또 나올 예정인데요. 그에 따른 정겨울의 훌륭한 방어도 펼쳐질 것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될까요 41화에서 주애라는 남유진의 엄마 차영란에게 선물도 가져다 주며 환심을 사해했습니다 그런데 차영란은 주애라에게 완전히 마음이 떠난 상태였죠. 못된 차영란은 선물은 챙겨 받으며 주애라를 내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남유진의 엄마다운 지저분한 행동이었습니다. 내동댕이 처지는 주애라를 보며 통쾌한 마음도 들기는 했지만 차영란도 벌을 받기는 해야 되겠 는데요 정겨울이 복수의 대상에서 차영란도꼭 넣어주기를 바래봅니다 42화에서는 남유리가 회사에서 저지른 실수에 대해 주에라가 열심히 노력해서 본인이 남유리의 위기를 해결해 주었다며 차영란의 마음을 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차영란은 당장에는 주에라가 딸의 실수를 막아준 것에 고마워 하겠지만 며느리로 드릴 마음은 절대로 없을 것이에요 아들 남유진을 끔찍이 생각하는 인간이니까요. 주애라는 그런 차영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선물도 사다주고 일도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아부도 떨어가며 노력하지만 차영란은 꿈쩍도 안 하며 주애라를 멀리합니다. 그래서 주애라는 결국 본성을 드러내죠. 같은 편으로 들일 수 없다면 철저히 파괴해 버리려는 계획을 짜냅니다. 주애라는 결국 자신의 재벌 며느리 입성을 방해하는. 차영란을 죽이려고 합니다. 주에라는 그동안 피임약이며 수면제 며 온갖약을 써서 잔인한 범행을 해왔습니다. 천벌을 받아 마땅한데요. 이번에도 독을 써서 차영란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주에라의 무서운 계획을 우리의 똑똑하고 정의로운 정겨울이 눈치 를 채져 주에라의 이상한 행동을 지켜보는데 주에라가 또 어디서 약을 구해온 모습을 목격합니다. 정겨울은 주에라를 추격하는데 주에라가 차영란이 먹는 찻잔에 독을 타는 모습을 목격하죠. 주에라가 차영란에게 독을 탄 커피를 줄때 정겨울이 딱 중간에서 가로채서 차영란이 마시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성분 분석을 의뢰하죠. 분석 결과 커피에서 독이 검출되게 되죠. 차영란은 주에라를 더욱 무서워하게 됩니다. 분노와 공포 이상의 감정으로 차영란은 주에라를 멀리하게 됩니다. 주애라는또 어떻게 이 난관을 빠져나가겠지만 차영란에게 완전히 인간 취급을 못 받게 되며 영영 yj그룹의 며느리가 될수 없게 됩니다. 정겨울은 차영란에게 인정받으며 남유진과 주애라의 복수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쾌거를 이루며 승승장구하며 결말에서 주애라와 남유진을 무기징역행으로 감방에 보내는 시원하고 통쾌한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주에라가 차영란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으로 보시나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겨울의 복수를 열심히 응원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